안녕하세요 어디선 드디 강좌를 하고 있는 에고마 스튜디오의 고윤비입니다아 제가 2년 전에 저는 어, 스냅사진을 이렇게 보정합니다 뭐 이런 영상을 올린 게 있었는데 오늘도 답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뭐라 그랬더라 제가 했던 건 보정이 아니라 뭐 색칠이었네요 뭐 이런 답글이 달렸길래 여튼 이거는 2년 전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또 지금 찍는 영상도 좀 있으면 촌 싫어질 거야 여태튼 요새는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진을 하나 불러와야겠죠 같은 사진으로 해갈리면 안 되니까 자이 상황에서 내체적으로 보면은 우선은 125분의 1초 F18 와 18까지 찍었다고? 아, 저는 ISO 200입니다 보면 하늘이 뭐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인물이 너무 시커못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살려보도록 하면은 하늘 괜찮아요. 근데 구름이 살수 있는가? 하이라이트 한번 내려봅니다. 어, 살아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내리지 마세요. 어느 정 살려놓고, 하이라이트를 내리다 보니까 사람한테 있는 밝은 부분들도 다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섀도우를 한번 올려봐요. 근데 섀도우를 너무 끝까지 올리지는 마세요. 끝까지 올리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디테일도 그렇고, 컨트라스트가 좀 망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해서 올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올릴 게, 블랙. 전체적으로 좀 밝은 느낌으로 블랙을 또 너무 많이 올리시게 되면 이것도 컨트라스트가 망가집니다 저 약간만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또할수 있는 게 어두우니까 컬러그레이딩에 가서 뭐 이걸로 색을 조절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냥 거의 밝기만 어느 정도 만집니다 뭐 섀도우나 하이라이트는 잘안 만지고 그냥 미드톤만 가지고 요 정도 이거 뭐 끝까지 올려도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확 밝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더 밝았으면 좋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노출을 조금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진이 이게 그늘에서 찍은 건데 하늘이 좀펄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좀누그렀죠 색온도를 살짝 내려줍니다 어느 정도 맞게 그러니까 뭐 본인 취향이죠 더뭐펄하게할 수도 있고 저는 대충 한이 정도 네, 잡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잡아놓고 보는 거죠 뭐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밝아도 될것 같아요 조금 밝고 밝으면 밝을수록 구름이 날아가죠 자, 이 상황에서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내려줍니다 그럼 구름은 어느 정도 살아나요 약간 좀뿌개진 느낌이 있긴 한데 이 상태에서 또 컨트라스트를 올려버리게 되면 나중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사진은 컨트라스트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밑간 작업이니까 너무 그렇게 한 번에 난 카메라로 해서 모든 걸다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진 마세요 힘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이라이트가 아닌 그 섀도우를 올려놨기 때문에 자, 확대를 해 봅시다 섀도우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노이즈가 끼고 노이즈는 뭐 그럭저럭 괜찮아 일부러 그레인 넣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컬러 노이즈가 낀다는 점이죠 그뭐 TV 화면 같은 이상한 컬러 노이즈가 끼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디테일을 내려가서 디테일을 보시면 컬러 노이즈 리덕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당 선까지 또 너무 올려주시게 되면 사진이 뿌얘져 버리니까 적당선 안 보이는 정도까지 하셔서 자이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물이 좀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피부 같은 부분이나 그럴 때에는 이 컬러 믹서에 들어가서 오렌지 조금 올려주세요 너무 많이 올려 버리게 되면 이상해지죠 적당 선에서 그리고 이것도 너무 좀 어느 정도 적당히 해줘야지 너무 올려 버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 광대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하얗게 빛나기 때문에 아, 적당한 선에서 너무 여기서 다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중간중간 계속 들어와야 돼요 자그 다음에 오픈 자 됐죠 약간은 약간 좀 어두워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뭘 먼저 해야 되고 뭐 어떤 순서로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순서가 어디있어요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거지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컨트롤 J를 눌러서 새로운 복사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뭘 먼저 할 것이냐 저는 지금 요 앞머리가 신경 쓰여요 뭐 이런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나쁘지 않죠 크게 만질 것도 없고 만지려면 좀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많죠 아니면 철창이 있기 때문에 뭐 리키파이도 적당하게 해주기로 하고 자 우선은 앞머리를 한번 지워봅시다안 지워도 상관없는데 은잘안 보이거든요 이거 그래도 나는 보이니까 네, 지워야겠죠 자, 우선은 새로운 빛 레이어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여기 누르셔도 돼요 근데 단축키가 좀더 편하죠 마우스 안 움직여도 되니까 자, 이 상황에서는 뒷배경이 구름이기 때문에 거의 뭐 백배경이나 마찬가지죠 약간의 이런 요런 것들이 이렇게 있기는 한데 지금 머리카락 부분에는 뭐 딱히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도장 도장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안쪽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런 부분들은 남겨요 왜냐면 너무 깨끗하게 줘버리게 되면 이상하거든요 옆에 는 분명히 잔머리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깨끗해요 이상하잖아 아, 그래서 됐다 그러면 컨트롤 2 e 눌러서 합쳐주시고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하얗죠 이렇게 여기랑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패치로 잡아서 그냥 옮겨줍니다 어느 정도 맞아요 됐죠? 근데 도좀아 나는 너무 신경 쓰이는데?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또 근처에서 한번 쓱 밀어주세요 네, 그러면제 맞겠죠? 바로 옆에는 가져왔으니까 색 차이가 별로 나지 않겠죠?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패치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패치를 사용하실 때의 주의점은 이렇게 겹쳐지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포함이 됐을 때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퍼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패치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 저같은 경우에는 컨텐트 어웨어를 단축키로 해놓고 사용하고 있죠 f 2로 해서 근데 간단합니다 특히 이제 점 같은 거지울때 저는 패치를 늘 이렇게 어, 선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해요 이렇게 왜냐면 했다가 잘못되면 밀면 되니까 빨리빨리 빨리 하면 좋죠 빨리빨리 빨리 해야지 다른 사진도 또 작업을 하지 이런 부분도 우선 한번 눌러보고 괜찮은가? 음 괜찮아 그럼 그냥 그 쓰시면 되고 별론데? 그럼 옮겨주세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우선은 처음에는 어, 아 뭔가 작업을 하실 때마다 레이어를 만들어 놓으시는 건 좋아요 돈들어가는거 아니니까 왜냐면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앞머리를 지운 레이어 그리고 이번에는 이 레이어에서는 리퀴파일 이할거예요 제가 여성사진을 찍었을 때 많이 신경쓰는 부분이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의 모양과 결 지금 눌려 있잖아요 또 너무 띄우면 또 이상하니까 적당하게 아마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분은 굉장히 얼굴이 작은 분인데 아무래도 아래쪽에서 찍다보니까 뭔가 굉장히 퍼진 것처럼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뭐 포트레이처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것들을 사용했었는데 요새는 음 리터치 포를 사용하고 있죠 우선 한번 들어왔을 때할수 있는 건다 해주세요 또 너무 욕심을 부리지는 마시고 그냥 적당선에서 그러니까 큰 작업을 먼저 해 놓고 음짜잘한 작업들을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큰거다해 놓고 짜잘한 거까지 다 했는데 중간에 포토샵이 꺼져 버리거나 하면 짜증나죠 그렇게 되면은 자동 저장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10분에 자동 저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별로 신뢰하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뭐가 가로막혔을 경우 여기서 이어지는 게 여기랑 딱 이어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지 사실상 뭐저 뒤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뭐 그냥 본인이 주장하는 바일 뿐이고 여기가 웬만하면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좀 보기는 좋아요 이런 부분도 그냥 슬쩍 넣어주시고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실제 다리에 이 부분 튀어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어느 정도 발목만 좀 얇게 이런 부분이 좀 문제죠 안 집어넣고 싶은데 집어넣을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이 봉의 결을 따라서 움직여 주세요 그래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많이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뭐안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긴 그냥 집어넣어도 되죠 딴 데는 뭐 딱히 할 데가 없어요 뭐 치마도 그대로 있고 허리를 좀 약간 넣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허리를 집어넣다 보니까 봉이 이렇게 휘었어요 물론 이걸 봉을 이렇게 빼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더 편한 방법이 있죠 굳이 이거를 뭐 그리고 사람 손이 하는거기 때문에 이거 완벽하게 다못 펴요 자 어디가 비었죠? 여기가 비었죠 자이 상태에서는 요거 보시면 이게 있죠 이게 뭔가 모르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히스토리 레이어라고 아니 히스토리 브러쉬라고 해서 이 바로 전 부분을 내가 칠한 만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파이 요 부분이죠 사실상 허리를 원래 이렇게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그냥 예를 들으려고 그랬어요 Y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기 보이죠? 저는 아이콘을 다 꺼놨지만 요거랑 똑같은 모양 근데 원본부터 불러올 필요는 없으니까 리퀴파이 바로 전꺼이 부분만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이 상태에서 여기 이 네모를 클릭해 주시고 100%인가 확인한 후에 쓱 그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브러쉬를 크게 썼기 때문에 이 라인들이 디테일이 지워졌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에이 부분만 할 거니까 쉬프트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 상태에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우선은 저같은문제 색을 좀 잡아줄 것 같아요 컨트롤 J 눌러서 이번엔 또 색이죠 이건 색 레이어 그냥 봐도 티가 나기 때문에 뭐 이름을 정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일일이 하긴 귀찮으니까 그때 썼던 게 이거였죠 이 프리셋 뭐 여러가지 딴걸 많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무래도 원래 했던 걸 보여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제가 만든 프리셋들은 굉장히 좀 과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과하죠 뭐 이런 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건 뭐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기서 오파시티를 약간 낮춰서 한 요정도 네, 70%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끝입니다 더 이상 뭐 딱히 할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뭘 해줄 수 있는가 피부를 따로 작업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거고 뭐 기타 다른 것들을 더 해줄 수도 있겠죠 예전 사진이랑 제가 비교를 해볼수 있으면 좋은데 예전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작업하고 지워버렸거든요 원본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때 아마 이쯤에다가 태양을 넣었던 것 같은데 태양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 어 그냥, 뭐 그냥 라이트를 약간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쯤에서 들어온다 치고 색깔을 조금 넣어주세요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액션은 뒤쪽에 어 뭐지? 네,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가우션 블러가 너무 세다 보니까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느낌이 별로 안 나죠 이정도 네, 이렇게 해주시고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퍼지진 않지. 그래서, 지울 거는,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나긴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렌즈 플레어 이 같은 걸 하나 다 집어넣어주세요. 렌즈, 렌즈 플레어. 이 그때도 아마 이걸 어떤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렇게. 그러면, 라이트가 확 퍼지는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 그때도 아마 이게 생겼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이 상황에서는 이걸 패치를 지우셔도 되지만 문제는 이 부분이죠 내가 원치 않는 이런 부분까지 생겨나 버리니까 여기서도 이바로 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클릭해 주시고 Y 100%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고 아 이게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아, 지워버려 됐끝자 그리고 라이트가 좀센 감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오퍼시티를 약간 낮춰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 정도죠 그리고 나서 뭐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뭐 비네팅 같은 걸더 넣어 줄 수도 있을 거고 굉장히 좀 예전보다는 많이 간결해졌죠 초반에 하는 게 되게 많아졌어요 피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튼 네, 오늘은 비교를 해 봐야 되나? 근데 이거 원본을 다시 불러와야 되잖아 이거죠 원래 원본은 이미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셋을 시켜주고 불러옵니다 아 이게 원래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옮기나, 이거? 오케이. 자, 여튼, 요런 식으로, 음,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해서 그렇지, 거의 10분도, 한 5분 정도면 끝나요. 여러분에게 이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냥 2년만에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 예. 네. 뭐, 길게 할 얘기가 없어요. 뭔가 얘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할게 없어.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